반갑습니다. 초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밤입니다. <웃음> 어, 이제 가을이 생략되고 바로 아침 저녁은 겨울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싶은 그런 계절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국토부 그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어, 아파트 그동안 지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가아파트어 법인들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신 이런 분들이 지방에 이렇게 타지역 외지인으로서 투자를 하러 많이 오셨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지금 착수를 하는 것 같네요. 너무 많이 이렇게 쏠려서 하면 항상 정부에서 가만히 안 두고 늘그 뒷차례로 제재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어, 요 국토부에서 원래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은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러니까 서론은 왜 이런 뭐 규제를 하게 되는지 왜 지금 발표하는 이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본론에는 이런, 이런, 이런 규제, 이런, 이런 뭐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 결론은, 어, 본론에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어,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거다. 이런 걸로 구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어, 보통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거나 의문점이 갈, 하고 풀리지 않는 것은, 요런, 요런 부분들은, 요렇습니다. 고 Q&A로 이제, 어, 붙임으로 보통, 어, 마무리가 되죠. 오늘 여기에 서론에 해당되는 거는, 어,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어, 국회나 언론 등에서 계속 지적을 했대요. 어, 법인이나 외지인들이 저가 아파트를 어 매집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라 하고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 근데 나와 있는 거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좀안 됩니다 어, 취득세는 1억이 넘으면 그냥 중과가 되게 돼 있고 1억 미만이면 중과가안 되게 돼 있는데 중과안된 집을 사대서 그게 편법은 아닌 거죠 정한 세금을 그대로 다 내는 게또 어, 투자인데 음. 이 부분은 조금 국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언론이나 국회에서 자꾸만 1억 이하 집 사고 파는 거를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어, 그 안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어, 작년 7월부터 올해 작년 7월 10일 그러니까 7.10 대책이 그 취득세 중과되는 그 법안이었죠. 이때 법안이 발표되고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어, 그, 취득했던 그 집들은 전부 조정지역은 어, 2주택은 8.4, 3주택 이상은 12.4, 농특세도 붙습니다, 여기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취득세 중과 그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중과를 피해서 법인들이 전부 1억이야, 이런 집들이 있는 곳으로, 어, 외지 투자를 나간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중간를 하니까 뭐살수 있잖아요? 뭐살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돈을 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통계 데이터를 여기 내놨습니다. 통계 보니까, 어, 1년 2개월 동안 저가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어, 24만 6천 건. 맞네요. 24만 6천. 어, 그 중에서 법인은, 어, 6,700여 개의 법인이 부동산 투자 법인이겠죠. 이런 어, 법인이 어, 2만 천 건의 거래 총 전체 거래량의 8.7%에 해당되는 2만 천 건을 6,700개의 법인이 거래를 했대요. 아파트 전체 거래는 24만 6천인데 그러면 아이쿠, 2만 천 건을 한번 나눠볼까요? 나누기 6,700 어, 기본적으로 투자법인을 낸 분들이 법인 하나당 3.13개를 사고 팔고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1년 2개월 동안에. 그러다 보니 뭐 가격이 변화가 있겠죠. 어, 그런 걸 이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법인이 거래한 게 이렇고 6,700여 개의 법인이 2만 1천 건의 계약을 했고 외지인은 5만 9천 명이 8만 건의 계약, 32.7%의 저가 아파트, 1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그동네 사는 사람들이 산게 아니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라 하면 그 아파트가 뭐 너무 나이스하고 깔쌈하고 이런 아파트는 아니겠죠. 뭐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소 아파트를 이 금액에 사? 이런 금액들의 아파트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는 집도 안 보고 그냥 투자 개념으로 지득세만 1.1이니까 아, 뭐 부동산 사놓으면 언젠간 가겠지 이러면서 사놔놓고 그 구역의 개발 이슈나 이런 걸 이제 띄우다 보면 어, 하다 못해 뭐돈 천만 원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른 그 가격으로 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활발하겠죠. 특히 여기 보면 최근 법인의 매수 비율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투기도 많을 거예요. 왜냐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니까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잖아요. 개인은 1년 안에 처분하면 77% 잖아요. 법인은 그냥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아니, 내년에는 양도세를, 추가세율을 1년 안에는 50%를 보태서, 그럼 1년 안에 한 70% 되겠죠. 2년 차에 추가세율 40% 보태고, 이런 식으로 단타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예방하는 거는 양도세법 자체도, 어, 그렇게 바뀌는 걸로, 발리가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직 뭐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렇게 세금으로도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 그거는 투 개행위로 간주를 해서, 어, 오늘 이런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제재를 어, 가할 기초자료를 조사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어, 올해 4월에는, 어, 법인이 어, 샀던 게 4, 5%였어요. 근데 5월에는 7%, 6월에는 13%, 7월에는 14%. 꽁충 뛰었죠. 왜냐? 7월부터 취득세 중과가 됐잖아요. 7.10 그 대책이. 요때부터 8월 12일 사이에는 계약한 것까지만 어, 그전 취득세 중과 안된걸지주고 어, 계약서도 안 썼다. 그런 경우는 8월 12일이 딱 기준일입니다. 이날 이후는 무조건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법인 이름으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3, 4, 12. 4배가 더 늘었네요. 법인 취득세가. 취득세 중과하고 나서부터 법인의 거래량이 어, 그러던 게 8월에는 22% 그리고 9월에는 17%만큼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9월은 전국적으로 어, 9월에는 추석도 껴있고 그렇죠. 그러다보니 8월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줄었네요. 어쨌거나 취득세를 중과하고 난 이후에는 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 매물은 법인이든 외지인이든 현지인이든 사실은 어, 거래를 취득세를 어, 들 내는 방향의 물건이니까, 거래량이 늘게 되어 있죠. 그렇게 거래를 많이 했었네요. 어,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 수요는 아니죠. 뭐, 부동산 법인이라 하면, 이 부동산 법인의 본연이 뭘까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다. 초롱소장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물건을 중개하는 게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법인을 세웠어요. 그럼 이 법인은 어떤 걸 해야 제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겁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자기 그 본업에 충실해서 여러 차례 사고 팔았다. 그거 이꼴 두기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사하라고 만든 법인인데 맞죠? 그럼 법인을 뭐 아예 못 만들게 하든지, 1인그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 그 부동산 그 업종에 허용돼 있는 일을 하는 거를 잘못했다라고는 못 하죠. 그 법인은 장부를 굉장히 투명하게 씁니다. 사실은 그거래 내역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걸 막 한쪽으로도 몰고 가는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어 여러 차례 매수했다 해서, 뭐, 두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시각은, 어,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다량 매수 그 사례 중에는 사원 아파트를 몽땅 산 경우도 있대요, 법인이. 사원 아파트를 몽땅 파니까 몽땅 샀겠죠 그 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제 팔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처럼 통으로 물론 재개발 선진입 지역에 법인들이 화가들 그 어떤 그 실력을 딱 발휘를 해서 구역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통은놈을한 법인이 통째로 그냥 찍는 거예요 구역계 재개발한다는 그런 소문도 내기 전에 공채로 찍어놔 놓고 그 다음에 구역계 작업을 하고 뭐 호수밀도니 노후돈이 뭐 구역 면적 그림 그려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동의서 걷어서 어, 재개발 구역으로 가는 방향을 정해가면서 가그 안에 보면 법인들이 뭐 서른 몇 개씩 한 건물에 있죠. 뭐 스무 개씩 통으로 사가지고 그다음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대 이거 뭐 물건. 낱개로 이제 다 등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가까 부산에서 어떤 그런 뭐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 어, 국토부에 실래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는 광안동만 놓고 봐도 광안동이 굉장히 좀 초기 선진입 그 구역으로 핫 했거든요 여기에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어, 국토부에 실래에 올라와 있는 어, 그 다가구 어, 다세대 다가구, 실거래 내역을 보면 거의 천 건의 거래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광안동 전체에. 그만큼 구역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만큼 법인들이 들어가서 이런 통채로의 원룸들을, 다세대, 요런 다세대 원룸을 하나하나 다 많이 거래를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자료들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거래하고, 어 이렇게 뭐 많이 사고 팔고 했다 해서 다 이제 어,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들여다보는 것은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막이 구역에 투기세제적으로 어, 들어와서 어뭐 매천에 사 갖고 뭐 억대는 뭐 팔았는가? 짧은 기간에 그것도. 어 그리고 이렇게 산 거는 어 자금의 흐름은 정확하게 오고 갔는가? 어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어 이번 조사는 아까 20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 카페트를 매수한 어 법인 외지인의 이런 거래에 대해서 뭐 뭐를 들여다본다고 해요.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매도 매수인 누가 사고 팔았는지 예를 들어 그 법인 안에도 뭐 대표가 있을 거고 뭐 감사도 있을 거고 이사도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그 법인 사이에 내부 거래를 뭐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거래 가격 이억게 뭐 샀는데 이억게 제대로 계약서 썼는지 그 다음 법인이 샀는데 아직 잔금도 치기 전에 벌써 뭐다 팔아가지고 뭐 복등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판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명백한 좀 투기죠 실제 이런 거는 이런 거래들도 많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 그래가 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어쨌거나 뭐 등기 넘겨팠고 등기 넘겨줬으니 뭐또 불법은 아니죠. 법을 잘 활용을 한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과하게 돼 있는 거는 들이다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 그럼 이런 조사 지역은 뭐 특교가열 지구만 보겠다. 뭐 특정 지역만 보겠다. 이게 아니고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들이다 보겠답니다. 내년 1월까지 어, 조사를 내년 1월까지 지금 11월, 12월, 1월, 어, 요렇게 석 달간 들여다보는데 언제 기간 거를 보느냐 하면 2020년 7월 거래한 것부터 어, 올해 21년 9월에 거래한 요 사이에 사고판 전국에 있는 법인 거래와 외인들의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거예요 꼼꼼하게 보겠죠. 그고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을 행게 있다든지 편법으로 뭐 정렬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명의 신탁등 관련 법령 법령을 위반한 이런 사실이 조사 결과 발표될 경우에는 아주 엄중 조처를 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상 글에 대한 집중 조사와는 별도로 별도로 어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왜 이렇게 저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어, 그것도 뭐, 며칠도 안 가가 단타를 치고 팔고, 이렇게 하는지를 실제 조사를 해보겠답니다. 어,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 그것도 그 지역의 어떤 물건들, 그 특징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매수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어, 그리고 거래 가격은, 어, 법인들이 이렇게 사고 판 게, 외지인들이 와가 사고 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쫙 돌려보겠다라고 하네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에 따온 계약 요런 위법행위 등을 적극 적발을 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가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다음에 제도 개선은 어떤 게 뒤를 따를까요? 이 조사를 할 때는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서론본론 결론을 놓고 얘기할 때 서론은 어, 너무 법인들이 외지인들이 이억 이하 아파트들을 완전히 쇼핑하듯이 삭스리를 한다. 이거 놔두지 말고 좀 조사를 하든지 좀 알아봐라. 이런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국토부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 줄게 이러기로 했고 그리고 어떻게 조사하겠다고 해? 본론은 어 2020년 7월 거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를 2021년 9월까지 제대로 따온 뭐 계약은 없었는지 자금은 뭐또 정당하게 오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게 그쪽 지역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어, 살펴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어, 저가파트에 대한 면밀한 그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뭐를 하겠다고의 결론이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인 거죠. 나중에 조사인 걸 그냥 장부속에 묻어놓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 우리가 방향을 예측해보면 어떤 제도로 개선을 할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이억 이하는 취득세가 중과 안되기 때문에 막 몰려가서 샀을 거잖아요. 그럼 1억 이하도 이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수에 그대로 포함할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 이 세금을 올리기 위한 기초 또, 디딤돌, 보석을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어, 세금 걷을 수 있는 자리에 절대 안 걷고 그대로 놔두진 않죠. 어, 당신들이 이렇게 못해서 걷고, 저렇게 못해서 걷고, 요렇기 때문에 걷어야 되고, 저렇기 때문에 걷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언제 유튜브에 한번 비유를 해드렸는데,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이고배 같네요 못생겨가지고 <웃음> 배라고 하겠습니다 동생하고 형한테 사과를 두 개를 탁 줬어요 두 개를 배를 두 개를 줬어요 그래 형 배를 한번 탁 피워 먹었습니다 자 둘이 똑같은 배를 줄 테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어 이런 한쪽을 탁 피워 먹었어요 어? 동생게 더 크네? 안돼 형이 요만큼 배워 먹었으니니 네 거도 요만큼 없애야 되겠어 요만큼 또 배워 먹었어요 배워먹다 보니 똑같이 배워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서 동생 거를 좀더 배워먹었어요. 어? 동생 걸 너무 많이 배워먹었네. 어, 형거 요만큼 또더 배워먹어야 되겠어. 이거 배워 먹다 이것보다 또 배워먹다 보니 이거보다 또더 많이 먹었어요. 아! 똑같이 맞춰야지 여기도 배워먹고 똑같이 맞춰야지 여기도 배워먹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서가 모양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꼴갱이만 남아 있는 거죠. <웃음> 아이고, 세금을 알뜰살뜰 다 걷어가면 이런 거 옛날 사자용으로 뭐 가렴 주으라고 합니까?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웃음> 다 뜯어가고 꼴갱이만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숨실 구멍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고요. 이래서 중과, 저래서 중과, 1억 이하도 놔놨더니 너희가 들어가서 다 몰려서 투자하러 들어가제 내그 네, 꼬라지 못 본다, 중과하겠다 하는 보석인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법인 투자하셨던 분들 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뭐 사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양도를 하는데 매매가액이 1억 이상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막두 개, 세개막 가가지고 한꺼번에 열 개씩, 스무 개씩 이래 사는 법인들도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 달이 안 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그런 것 같고 정부 정책도 그런 것 같고 너무 과격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어,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게 오히려 더 못할 때가 많죠. 이러다 보니 자꾸 정책이 일그러지는것 같습니다. 어, 이런 정책이 언제 제대로 좀 똑바로 어, 작동이 되고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돌아갈지를 궁금도 하면서 미래의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부동산 시장의 그림이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 법인이나 외지인들이 1억 이야 사고 파셨던 분들은 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어, 또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에 오늘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 아침 저녁과 낮에 기온차가 정말 너무 많이 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늦은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